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80회 분석자료를 올려드리는데요. 먼저 복기 979회 복귀자료를 올려드리고 이어서 980회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복귀자료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면이별난카페의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복귀 자료 꼭 확인하시고, 어, 그리고 980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979회 대불류 복귀입니다. 어, 2월 수에서는 7, 여기 이스에서16 이렇게 1그룹에서는 33까지 해서 세수가 나왔습니다. 2그룹에서는 27 11 21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3그룹은 전멸를 했고요. 필터 범위가 1그룹은 1에서 5, 2그룹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였는데 필터 범위는 대분류는 어, 성공을 했습니다. 어, 3그룹이 어, 전멸한 지가 불과 몇주안 돼서 지난주에 필출을 할 걸로 어, 예상을 했는데요. 여기가 또 전멸을 했습니다. 3그룹은 1그룹이나 2그룹보다는 전멸 빈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렇게 해서 대분류는 어, 일단 필터 범위를 다 만족을 했습니다. 어,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어, 특이 패턴 두 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어, 첫 번째 거는 또 흐름이 종료 상황이 종료됐어요 어, 지난주에 출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요 어, 전멸을 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이특이 어, 패턴이 조기에 전멸하는 어, 횟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특이 패턴 자료가 안정될 때까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특히 패턴 두 번째는 여기는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지난주에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어, 아, 멸을,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어,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요. 어, 전멸을 해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과출 그룹입니다. 1, 우측 대각선 수인데요. 어, 이게 어, 회에서부터 현재까지 9연, 9연속 출이 딱세번 있었는데, 어, 현재 14연속 출이었었죠. 그래서 여기는, 과출로 본다면, 어, 제외로가지 가시고, 어, 이제 불 붙은 그룹으로 보면 한수 이상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어, 불이 완전히 붙었어요. 이제 15연속, 33이 출을 해서, 어, 이제 15연속 출입니다. 어, 이제 상당히 이거는 복잡해졌어요. 어, 과출, 과출이냐, 불붙은 그룹이냐,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3이 나왔습니다. <웃음> 어, 다음은 자료상 제외 가능수라고 말씀드렸죠. 어, 여기서는 어, 27번이 나왔습니다. 아 어, 이건 제외수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수를 잠시 빼놓고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외 가능수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차순위, 차순위수로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외수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은, 제외 가능수 종합을 하면 16수였는데요. 여기에서 27하고, 어, 33이 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13, 20을 먼저 살펴보시고 어, 제, 다, 여기에 없으면 제외가능그룹에 있는 27을 확인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어, 제외가능그룹에 있는 27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 27, 28을 잠시 빼놓고 나머지 내수를 네 먼저 확인해보시고 없으면 27, 28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27이 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세 번째, 2월 수였죠. 여기서는 제가는 그룹에 있는 1, 34를 빼놓고 나머지 다섯 수에서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 3 4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27이 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네 번째입니다. 이 여섯 수가 6연멸이 딱두번 있었는데 7연멸 신기록 중이라서 필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라고 했고 28은 재가능 그룹에 있으니까 나머지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8도 다시 검토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21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38코스인데요. 38코스에서 팔을 제거한 후에 보면은 4연멸이 딱네번 있었는데 현재 6연멸 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특히나 3코스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6연멸 중이라서 3코스가 출할, 출할 시기가 임박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여기에서는 3클스에서 33이 출을 했습니다. 아, 다음은 기타 자료상 필출 그룹 두 그룹을 가지고 나왔죠. 아, 여기서는 아, 이거는 아, 그 통계상 아, 타이 기록이거나 신기록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출할 시기가 이제 상당히 임박한 그룹을 여기다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여기서는 1그룹은 전멸을 했고요. 2그룹에서는 18을 먼저 검토해보시고 없으면 2번 33을 다시 검토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33이 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로또 980회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980회 대분류입니다.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고요.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3그룹이 전멸을 해서 어, 이번 주에 출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 이 3그룹은 이연멸인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어, 주의는 하셔야 될 겁니다. 어, 1그룹은 다시 세분화시키면 2월수와2웃수로 분류가 됩니다. 어, 또 2그룹은 어, 3중복, 2중복, 어, 중복하지 않은 수 이렇게 3그룹으로 분류되고요. 어, 3그룹은 어, 역시 마찬가지로 3중복, 2중복, 중복하지 않는 수, 이렇게. 어, 이 별난 카페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어, 이 중복하는 횟수별로 이거 분류를 시킨 겁니다. 어, 여기 어, 이그룹에서 어, 여기 3중복과 2중복소 어, 이두 두 그룹은 어, 이번 주에 어, 전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의를 어, 하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이중복과삼중복이 전멸을 하면 어, 이중복하지 않는 그룹에서 여기서 필출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룹은 거의 전멸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중복과삼중복은 이게 전멸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어, 이렇습니다. 어, 대상수 4, 37, 30, 38, 39였죠. 어, 이거 복귀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게 둘4 여섯, 여덟, 8, 팔연속출이에요. 8연, 둘4 여섯, 여연속출이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2, 4, 6, 8, 8연속둘4 여섯, 여연속둘 여섯, 여연속이죠 어, 여기. 여기가 이 빨간 거가 둘, 4, 여섯, 여덟, 아홉. 구연속 출이 한번 있었고요. 여기는 둘, 4, 여섯, 여덟, 열. 십연속 출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외에는 팔연속 출에서, 어, 전멸을 했어요. 그 다음 전멸을 했거든요. 어, 팔연속을 넘어간 경우는 딱두번 있습니다. 이 복귀 자료 이게 하나당 다 일주씩 따지면 이거 약 7년치 자료는 될 겁니다. 어, 이건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복귀 자료예요. 제가 가진 복귀 자료들은요. 어, 그랬을 때, 어, 두 번을 빼놓고는, 어, 거의, 8연속에서 <웃음> 종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로 볼 때는 이게 전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 이 39를 주의는 하셔야 돼요. 39가, 이게 그 뭐냐면, 어, 그 필출그룹의 39가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39는 주의를 하시고 어, 이건 전멸 가능성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어 여기 어, 4개수인데요 이게 퐁당퐁당 지난주에 이어온 거죠 지난주에 전멸을 해서 어, 이게 이제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어, 지난주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7연속 중이거든요. 퐁당퐁당 7연속. 어, 주로 따지면 14주죠. 14주면은, 어, 한 달에, 한 달이 4주로 따진다면, 어, 약 3개월 이상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음, 여기서는 4, 어, 34, 39가 이제 뒤에서 종합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요. 이게 제 가능수. 이제 이번 주부터는 차순이라고 그랬죠? 차순이스에 이게 들어있어서, 우선 28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여기 28이 없으면 4, 34, 39를 검토해 보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번 주에 추를 해야 되는 그룹이에요. 다음은, 특이 패턴, 여기서 39는 늘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39는요. 어, 39는 다른 필출 그룹에도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어,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퐁당퐁당 유견속을 어, 왔어요. 어, 역시 네 개수입니다. 여기는 지난주에 추를 해서 어, 이번주에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어, 이번주에 추를 하면 어, 아, 이번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어, 지난주에 출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건 통당통당 2연속입니다. 이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과출그룹입니다. 어, 이게 이제 불붙은 그룹이냐, 아니면 과출그룹이냐, 이제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어, 이거는 지금, 어, 현재까지 9연, 9연속 출이 딱세번 있었는데 지금 15연속 출입니다. 신기록에 신기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이번 주에도 여기서, 어, 33번이, 어, 33번이, 어, 여기저기 어, 필출그룹에 이게 33번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 주의해야 될수예요 어, 만약에, 어, 33번이, 어, 이게 멸을 해준다면 여기는 무난히 전멸할 거라고, 이, 어, 별난카페 자료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 모르죠. 늘안 나올 것 같은 수가 나오니까, 어,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과출 그룹으로 본다면 전멸, 아, 불붙은 그룹으로 본다면 한수 이상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 33은 주의해야 될수 있고요. 자, 이번엔 자료상 차순위 검토할 수. 아, 지난주, 지난주까지는 재해 가능수라고 그랬었는데, 아, 자칫 처음 보시는 분은 재해수로 보실까봐서 아, 용어를 바꿨습니다. 차순위라고. 그래서 차순위 검토할 수. 이렇게. 지난주까지는 재해 가능수라고 그랬었죠. 1, 5, 10, 11, 12, 15, 16, 19, 20, 32, 37 이렇습니다. 자료상 그런데요. 이 자료상 이 제외 가능성이 보이는 수가 이 한두 수는 매주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제외수는 아니에요. 차순위를 검토해야 되는 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 차순위수습니다 차순위 여기 삭글수가 있습니다. 사쿠수가 현재 7연속 출중이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어, 과출은 아닙니다. 이건 10연속 지난 어, 전에 한번 5끝수인가요? 16인가 17연속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한계끝수가 어, 그렇기 때문에 어, 7연속이라서 무조건 전멸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 일반적으로 7연속 중이면 어, 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차순위 돌려 놓은 수예요 제이수는 아니에요. 어, 이렇게 해서. 이차순의 수를 모두 이제 종합을 하면 요 이렇습니다. 26수거든요. 이것들은 제수가 아니고 잠시 빼놓고 나머지 수를 검토해 보시고 없으면 다시 여기는 있 수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수들이에요. 상당히 많죠. 이번주에는 26수나 됩니다. 45수를 다 가지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를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수준 있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45수 중에서 필출그룹을 먼저 뽑아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필출그룹을 먼저 뽑아요. 뽑아놓고 그 필출그룹 중에서 제외 가능수, 제 제외, 아,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수를 빼놓고 먼저 검토를 하시죠. 아, 그래서 그 제외 가능수 빼놨는데 빼놓고 나머지 수에서 검토했더니 어, 수가 안 보인다. 그러면 다시 제의 가능수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33하고 어, 39를 어,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33하고 39는 주의해야 되는 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필출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28, 29, 30입니다. 이거는 1래에서부터 현재까지 10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9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죠. 그러나 10연멸도 딱한번 있었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돼요. 그한번 외에는 나머지는 다 9연멸 안쪽에서 출을 했거든요. 28, 29, 30입니다. 어, 여기에는 어, 차순위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세 수를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 필출그룹 두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대상수가 6, 13, 20, 28, 40 이렇습니다. 이래서부터 어, 현재까지 8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어, 현재 7연멸 중이에요. 어, 이것도 역시 어, 타이기록이거나 신기록인 건 아닌데 어,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20이 차순위스에 있어서 20을 잠시 빼놓고 살펴보시고 없으면 20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2월수인데요. 어, 2월수 어, 중에서 어, 여기 11, 16, 27, 33, 24 이거는 차순위스에 있어서 이 빨간 수를 빼놓고 7번, 21번을 검토해 보시고 없으면 다시 빨간 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빨간 수 중에서 특히 33은 주의하시라고 랬죠 자, 다음은 필출 그룹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38끝 수입니다. 지난주에 33이 출을 했죠. 어, 이38끝수 중에서 어, 8하고 33을 제거하고 보면 8하고 33을 제거하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7연렬이딱두번 있었는데 현재 타이 기록입니다. 7연렬 중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33, 23, 33, 43, 18, 28, 38, 33번과 또 8번을 제거해놓고 본 겁니다. 여기에 이 중에서 18과 38은 이번 주에 그 차순위수에 들어있어서 18과 38을 제거해놓고 나머지 다섯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8, 38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필출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콜드수 중에서 두수 이상 남아있는 그룹이에요. 이세그룹 있죠? 29, 3, 40, 45, 13, 38, 30, 43. 이렇게 두 개, 두 개, 세 개. 어, 아, 이게 이제 이번 주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는데, 아, 여기 38은, 아 요거는 차순이스에 들어있어서 이거 먼저 빼놓고 살펴보시고 없으면, 아, 38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콜드수 중에서 두수 이상 남아있는 그룹이에요 자 이번 주에 여기 출할 거라고 이 벨라 카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콜드수를 제거해놓고 낙수 중에서 장기 연속 멸 그룹이에요 장기 연속 출하지 않고 있는 그룹입니다 여기는 대상수가 39 하나 있고요 26, 31, 41로 뭉쳐있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8 그 다음에 28, 36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개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서 39, 41, 18은 차순위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세 수를 빼놓고 나머지 네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빼놓았던 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여기도 대단히 높아요. 다음은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이에요. 여기는 이번에는 세 개를 가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는 6, 21, 33, 두 번째는 16, 18, 34, 세 번째는 1, 28, 30, 34 이렇습니다. 여기서 18, 34, 1, 34. 요거는차순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잠시 빼놓고 먼저 이 흰색 숫자에서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빨간색 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별난카페가 바라는 마음은 각 그룹별로 다한수 이상씩 나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